데리고 와라! <웃음> 아 보고 있었냐고 아아너 <웃음> 화면이나 좀봐내 화면 볼거 없어 로딩 중이래 어! 빗소리다! 됐어? 드디어 이 녀석 몸에 낙서를 할수 있게 됐어 <웃음> <웃음> 여긴 뭐야 드디어 일로 와봐라 이거 봐라 위층 우와, <웃음> 대박이다, 대박이다. <웃음> 봐봐 응? 내 등에 누가 사인일 해놨어 난이 자식을 잡아낼 거야 어. 당신이야? 아아아니야내안모습을 봐줘 어.. <웃음> 나도 피해자라고 <웃음> 범인 누구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이 6개가 있어 한 펜이 방은 일단 내가 여기로 정해줬어 근데 너무 프라이빗하지가 않네요 방들이 다 뭔가 이렇게 사는 방이라기보다 어떤 사무실 같은 느낌이야 우리 로펌이거든 음 그럼 저희 누구를 변호하나요 주로 우리들은 프라이멀 공룡들에게 <웃음> 죽어가는 일반 공룡들을 변호해 아하 처음 왔군요. <웃음> 어. 여기가 근데 다 섞여 있어. 오션 아일랜드 마운틴 다 섞여 있어요. 몇으러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오케이 여기 제일 좋은 방. 됐다 애들 들어오기 전에 나내 몸에 낙서 좀 지우고 있어야겠다. 은비야 이렇게 해서 이걸 언제 다 지우라고 이걸 이렇게. 어 됐다. 오, 어, 깔끔해어어욕한기분이야 여러분 왼쪽 위 채색 초기가 있잖아 보 <웃음> 근데 우와. 연비야, 보부터좀봐봐보 잘 만들었지. 저쪽이더 마음에 드는데? 네, 고객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. 여기가 예, 네, 저는 저 어,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. 물에 산에 뭐다 있어요, 여기가. 예. 음, 네. 음. 어, 오벨리스가 딱 있는 오, 게 느낌이 딱 있네. 오케이. 형, 근데 이제 음. 몸에 갑발를 입혀 줬어요. <웃음> <웃음> 너는 진격의 거인, 갑옷 거인이야. <웃음> 아무튼 이로와 봐. 너 여기 네방이라니까 문을 좀 크게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. 아니야, 너는 항상 림보 하면서 다녀야 돼, 서 그렇게. 그래 <웃음> 아, 어, 그래. 그럼. 어, 여기 근데 좀 작네 방이 아니 방다 똑같은 크기야 근데 나는 동물도 데려와야 돼서 방을 하나 더주셔야될것 같은데 오늘은 인테리어 하고요 또 새로운 아이 길들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만들어 한편아 어디? <웃음> 이래야 되 <돼. 웃음> 일좀 해! 내가 너집다 만들어놨잖아! 오,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. 네, 그래, 기둥까지 다해놨서 3층까지 할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와, 내가. 우리가 해냈네요, 드디어 형. 우리가 뭘 해. <웃음> 드디어 보 <웃음> 나는 사무실 어디 할까? 내가 요쪽 집 보이는 쪽 해야겠다. 여러분, 약간 미국 로펌 감성 보여드릴게요. 짜라라 어, 이렇게. 음, 들어오세요. 약간 이런 느낌. 알지? 거 이상한 거 들어온 것 같은데 아이씨 소리 왜? 거실했으니까 보기 흉하더라고요 <웃음> 근데 침대 왜 이리 크냐? 아 침대 커, 자 보자 나도 침대 설치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<웃음> 우와 <웃음> 킹사이즈야 <웃음> 와 이모 침대 들어오는... 좋아요 <웃음> 어 잠깐만 2D 다 됐다고 했잖아 그럼요 <웃음> 이렇게 모던한 집을 지어주면 뭐해? 아니 이렇게 칸막 있잖아요 오 이거 <웃음> 합격 아 벨소리 짜져 이치기 무슨 벨소리야 아니 왜 남의 사무실 건드려요 야야야 가만있어 잘 꾸며놨다 나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하지마 움직이지마 너 진짜 백인 되고 싶냐? 백인 되고 싶어 지금?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어? 오 지렸는데 제가 다 꾸몄습니다. 우와, 별거 아니에요. 누나 지렸다 응? 괜찮지? 누나 제 누나 집도 꾸며드렸어요. 안 아, 소? 어? 왜? 빵빵빵빵빵빵빵 그럼 TV가 침대에 달려 있다. 누워서 아, TV 좋아. 보면서 자는 거야.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. 이건 발명이야. 어, 연비 키 160이라서 <웃음> 가능. 펜더. 네? 네 집에다가, 화분 같은 거, 몇개만들어가어놔 해줘? 그래. 어... 그래. 어... 요. <웃음> <웃음> 그래, 한은 Good 이나 만들어 쓸데없이 <웃음> 쓸데없이 네. 도어벨 세개나 만들지 말고 슬만슬슬슬슬슬슬슬슬 <웃음> <섞을 수> <웃음> <뭐야 이거? 웃음> 바라만 네. 놀려고 그랬지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너무 큰데? 야 근데 너네 집 들어갈 수가 없는데? 하.. 옆에 집 철거할게요 <웃음> 나, 나. <웃음> 나, 나. 이건 넘어가는 순간 <웃음> 너의 집 없어지는 거야 <웃음> 내가 미안해 내, 내가 미안하다 아 너무 이쁘다 내 사무실 어떡 하면 좋지 여러분?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들어와 봐 연비야.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, 저기 면접자 분이신가요? 네? 의뢰인인데요 아아 아, 의뢰인 분 저기 소파에 앉으시면 됩니다 어, 들어오세요 네, 네 면접자입니다 아 면접자이신가요? 네네네 아 문을 못열 면접자는 면 <웃음> 네, 죄송한데 의뢰자분 면접받에서 비켜주시겠어요? <웃음> 여기 앉아계시면 됩니다 여기 음 네네네 네자 저희 로펌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? 어 일단 다른 로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라도 붙을 생각에 왔습니다. <웃음> 나가세요아 정말 뭐야 사장이 주제도 모르고. <웃음> 근데 요 화목 화분이 지금 어, 네. 네. 창문 밖으로 나가는데 좀 불편하거든요. 좀 고쳐주시겠어요? 이 친구도 바람 쐬야죠. <웃음> 어, 요즘 어떻게 왜 바람을 쐬요? <웃음>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 하시라고요. 저 공간만 파놓은 겁니다. 뭘로 <웃음> 파셨는데요? 이를 무슨 수로 <주로>. 연비 님손톱이요 <웃음> 아, 저는 네, 이안 물고 네. 오길 겁니다. 진짜. <웃음> 여기 지금 프리머티브 테크놀로지 여기 유튜브 찍는 곳이거든요, 여기. 이거 헝그리 정신 대단하네요, 여기. 네 오호, 커피 테이블. 응, 그렇지. 여기서 쫙그 경치를 딱 즐기면서 다 분홍분홍하네 이쪽은 와 근데 밖에서 보니까 더 이뻐 사무실 진짜 저거 완전 호텔이야 와. 2D형방 여기, 화장... 여기 화장실 <웃음> 화장실은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이제 빗솔방 될 예정 야. 어? 하나 둘셋넷 다섯 오, 라미방이 아 이거 3층 자가 바로 들어가면 돼 여기 옥탑방처럼 하나 만들거기 때문에 발전기 있는 방이 참... 산체스방 아니었냐고요 니네들이더 <웃음> 나빠, 진짜로 저희뭐 잡으러 갈까요? 응, 음, 진짜 뭐 잡으러 가자 아니 뭐 나왔을거야 진짜로 투디야 같이 가자 아 어, 업무를 봐야되는데, 이거 저 그냥 용병보는 데처럼 생겼던데 <웃음> <웃음> 와우, 운동 잘하는데 마, 반말하지 마라 이 내리오 갓길에 세워봐라 한사울래요거 쌀인데 <웃음> 어? 어? 어? 마! 뭘 어? 했는데? 아니 왜, 죄송합니다 아! 아! 미안해요! 어? 형어디 가러? 여기 아래 아래 바로 아래, 아래. 아! 오우! 와우! 그래. 내리..내리라! 하하하하! 요... <웃음> 말하지 마라! 봉순하게 말해라! 마! 너! 너네 안와! 내려주세요! 내려주세요! <웃음> 알겠습니다! 내려주세요. 쟤는 그냥 기본.. 기본 보스니까 네. 그냥 알파탄으로 쏴볼까? 네! 잠시저 유서 먼저 쓰고요? <웃음> 무슨 <웃음>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어든 <웃음> 네, 그럴 줄 알았다 했지. 아니 어떻게 한 방에? 어? 연비네 방에 서깼네어어어아니너 <웃음> 몸이 좀 깨끗해졌다. <웃음> 자 일단 우리 아이템 찾으러 가자. 아니 잠깐만. 아 정신 이 나갔 나가, 정신 이 나가서 그래. <웃음> 죽을래 진짜? 함 사올래? <웃음> 아, 좀 치나! 그렇지! 죽였어! 나이스! <웃음> 어? 여러분, 저 뱀파이어의 눈 스킨? 대박. 아, 뭐야? 아, 뭐야? 백대인간 가면. 나이스! 어, 나 이걸로 해야지. 한편아, 도도와이번 가면 스킨 하나 해줄까? 네. 어디쯤에. 왔는가? 어이씨, 깜짝이야. 어? 잠깐만. 야 그리핀 되게 센을 발견했는데 잠깐만 야 페이블드 그리프콘이다 아 나이스 아 게다가 드래곤도 발견했다 바하무트 바후맨바후마트네 테이밍장에 가두는 건안 되겠지 워낙 빨라서지 되긴 하는데 따라잡힐 그 도도는 조심 야 야는 안 됩니다 야는안 됩니다 와 아프 아프면서 도도 아 도도, 야, 도도.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더들어 가야 도도 도도 끊어야 돼아나이 건방지 도도 녀석 야 한번 해볼래 불 붙였어 한 사올래 마 한번 싸울래 마좀 치나! 아 미안해! 와나 죽었어 잠깐만 내그리 죽었어 나 뒤잡았어 도도 뒤잡았어 어, 탑건 탑건 응 음, 탑건 <웃음>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! 내리라 음 죽여버렸고 아씨얘 어차피 피 깎아야 돼 근데 골로 잡으려면 어? 잠깐만 쟤 되게 약한데? 근데 앵무새가 더세다아 아, 잠깐 잠깐 야 너무 잘따라야 근데 엘리멘탈 불 붙이는게 진짜 쎈데 이거? 야 이제 슬슬 던져야돼 아 잠깐만 안돼 멈춰, 멈춰 멈춰 죽어 죽어아 죽어 죽 어? 아? 뭐하는거 <웃음> <웃음> 오 뭐야 이거 오 아이 아, 왜요 아이 아이 아, 뭐. 야! 볼 던져봐! 볼! 어디? 어디? 어디? 야! 얘! 볼 던져봐! 여기로! 여기로! 여기로! 여기로! 여기로! 여기, 볼 위, 던져봐! 위. <웃음> 얘 언제... <웃음> 언제 길들여왔어? <웃음> 그렇지! 아! 아!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소리 지르지 이게 뭐... 마라! 이게 뭔데? <웃음> 소리 지르지 <웃음> 말랬다! <말을 냈다. 웃음> <웃음> 내 시벨 낫치라 <웃음> 좀더 찔러야겠다 안되겠다 네좀 <웃음> 맞자 좀 맞아야겠다 쟤네들시테 <웃음> <웃음> <응. 그거 모시지. 웃음> <너> 정신이 없제 쟤네들한워쟤네들 <웃음> <웃음> <우리 치워. 치워. 웃음> 창으로 찌를 준비. 창으로 찌를 오케이, 준비. 오케이. 아와 찔러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못 길들이면 치겨야지너 보래 놔 보래 놔야 미치겠다 진짜 야, 미친다 야 우리 그리핀 다 죽었네 우리 오늘말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그리핀을 페이블드나 뭐한좀 단계를 올려야겠다 오늘,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해주셨다구